<웃음> 아또 하나 질문 이 있네요. 아이 질문 엄청 많아. 았 코골이 소리가 잠자는데 저한테도 들려요. 본인이 자는데 코골이 소리를 듣는 경우 굉장히 드문 경우죠. 코골이를 하면 저도 들립니다. 그래서 가끔 놀라서 잠에서 깨요. 코골이 진짜 어이없고 화가 나네요. 코골이는 치료를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는 건가요? 코골이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정말 어이없는 질문이네요 아, 음. 다른 게 어이없는 게 아니고요 음. 본인의 코골이가 왜 어이없어요? 화가 날 일도 아니고 어이없는 일도 아닙니다 코골이라는 거는 계속 얘기하지만 숨 쉬는 소리라고 했잖아요 숨쉴때 그런 소리가 난다 그리고 자기가 그 소리를 듣는다 깊은 잠에 들어가면 당연히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면이 가수면 상태 1단계 수면 2단계 수면, 3단계 수면, 4단계 수면, 또내수면 그래서... 2단계, 3단계, 4단계 렘수면에서는 자기 코골이 소리를 듣지 못하죠. 그래서 아주 얕은 잠에서 듣는 건데 얕은 잠에서도 자기가 코골을 할 정도라면 코골이가 꽤 진행이 됐다는 거죠. 코골이라는 거는 기도가 좁아져서 숨 쉬는 게 어려워서 발생하는 소리인데 그만큼 얕은 단계 수면에서도 기도가 그만큼 좁아졌다는 거는 숨 쉬는 게 되게 힘든 상태에 들어갔다는 거 그리고 자다가 열심히 소리를 고를 때는 내가 모르다가 갑자기 내가 그 소리를 인지할 때 있어요. 그러면은 뇌에서 어, 숨이 징에 답답해서 지금 깊은 잠에 들어가다 못 들어가고 얕은 잠으로 슉 깼다는 거죠. 음. 그 상태에서 내가 번쩍 깨는 거죠. 뇌가 음. 각성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 소리를 듣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음. 수면의 질이 엄청 좋지 않다 그러면 코골이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음. 코골이 치료 즉 기도가 좁아져서 호흡이 곤란한 상태를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가 있느냐 코골 잠을 잘때 기도가 좁아지지 않게 해주면 되는 거죠 수술로 할까요? 자이 정도 좁아졌어요? 그러면 그 기준으로 아, 여기에 있 때는 코를 안골았는데 이렇게 되니까 코를 골았어요 그럼 여기서 이만큼을 아, 목구멍을 돌려내면 되겠습니다 그게 수술입니다 혼절때고안 걸기 위해서 목구멍을 도려낸다 정말 대단한 거죠 다음 시간에는 제가 그 코골이 수술한 사람들의 후기가 있는 게 많이 있거든요 그거를 한번 읽으면서 이 사람의 심정과 왜 이렇게 아픈지 왜 이런 상태로 됐는지 한번 그런 것도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음흠. 어떤 사이트에 갔더니 코골이 수술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정말 구구절절한 사연 정말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그런 사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사연도 한번 할텐데 그거를 듣고 그 다음에 수술하는 장면을 보고 나 수술할 거야 라고 하는 사람 같으면 정말 대단한 정신장이겠죠 그럼 다음 방송에는 그 아, 네. 수술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아주 유익한 방송이 되겠네요 네뭐 수술해서 효과 봤다는 사람도 있고 효과 못 봤는데 죽을 뻔했다는 사람도 있고 효과는 봤는데 내가 다시는 죽어도 수술을 못할 것이라는 사람도 있고 별별 뭐 사때들다 했는데, 했는데 뭐 글을 재밌게 쓰신 분도 많고 정말 이다 보면 흥미진진하고, 내가 막, 여기가 아픈 것 같기도 하고, 진전이가 처지기도 하고, 막 그런 자리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보시자고요. 그래서, 코골이 치료 방법은 결국은 평상시와 숨 쉬는 정도의 기도를 확보해주는 게 관건이다. 수술도 그렇고, 궁항장치도 그렇고, 양압기도 그렇고, 보조기도 마찬가지 효과를 볼수있다는 좋은데, 기도가 좁아지는 원인이, 아, 콧구멍이 아닌 경우가 거의 없고 이기 때문에 보조기보다는 근본적으로 기도를 확장하고 유지해 줄수 있는 그런 기구들이 필요하겠죠 그거는 뭐 찾아보면 많이 있으니까 음. 네. <목소리>